재료값을 아끼면 품질이 떨어지고 재료값을 아끼면 오래 못 가니까 아파트도 튼튼한 자재로 지어야죠.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고품질 건축자재로 더 오래오래 서울 삽니다.